뜨거운 계절이 열리고 있다. 가슴 가득 설레임을 안고 시원한 여름을 향해 달린다. 사랑의 꿈을 찾아서 추억의 색을 찾아서. 사랑과 만나는 기쁨, 불타는 정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의 사랑도 시원하게 펼쳐진다. 고운 바다빛으로 추억을 담고 싶은 그대에게. 날수록 넘치는 한가위 사랑. 나눌수록 커지는 한가위 기쁨. 보름달 가득한 감사의 마음을 현대와 함께 전했어요. 아름다운 우리 명절 한가위에. 사랑과 기쁨 들리는 현대. 도시의 가을. 신비한 여행의 감동처럼 우리는 문득 가을을 만난다. 사랑으로, 풍요로움으로, 다시 아름다운 계절. 사랑과 Прибыла крупнейша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орпорация Hyundai, пользующаяся всемирной известностью. Выставка ярмарка товаров фирмы Hyundai. Мы покажем вам 36 тысяч товаров: легковые автомобили, компьютеры, бытовую электронику, модную одежду и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 Гум на выставку ярмарку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Hyundai,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8 октября по 7 ноября.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현대백화점 개점 3주년 큰잔치. 보내주신 사랑만큼 커다란 기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하 1층에서는 인도상품전이 열립니다.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대백화점. 9월 3일 탄생. 쇼핑 유토피아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도회적인 생활감각. 짐도 있는 문화공간의 복합체. 새로운 쇼핑공간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대 f 패션을 찾는다 Fishing, f 는 것. 음. 행복이란 크지 않고 멀지도 않은 것.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 행복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가정에 행복이 숨어있답니다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대 백화점 다시 한번 인생의 길을 생각하는 새해 길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때로는 험한 길 때로는 밝은 길 가슴을 열고 자신의 길을 바로 볼줄 아는 사람에겐 언제나 넓고 밝은 길이 펼쳐집니다. 봄에는 꽃향기, 꽃에는 상큼한 봄내음 고운 얼굴, 산뜻한 모습으로 봄이 피어납니다 현대와 함께 나누는 꽃과 사랑 봄에는 꽃을 심으세요, 사랑이 피어납니다 사랑과 기쁨 리 현대 싱그런 5월 계절이 바뀌어도 사랑은 온 가족이 함께 오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마다 현대 백화점이 오래 사랑을 나눠드립니다. 변함없는 현대 서비스도 함께 현패션은 빠를수록 좋다 패션감각은 강할수록 좋다 빠르게 날아오는 현대패션통신 강하게 다가오는 현대패션감각 현대백화점에서 패션의 모든 것을 만나십시오 사랑기리 현대백화점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여자는 패션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패션을 말하기 전에 잠자는 감성을 깨우자 현대가 추구하는 감성세계 현대가 말하는 패션세계 사랑과 기쁨 리는 전년대 패션이 문을 연다. 현대에서 만나는 그녀의 감각. 그 남자의 이미지. 첨단 패션에는 모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 분위기로 사로잡는 패션 이야기.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대 대파전 홀가을 감각의 날개를 달자 현대백화점 파워세일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가을을 담아가세요 현대백화점 가을은 문득 그리 시절을 생각나게 한다 오래된 사진처럼 바르긴 했지만 언제나 소중한 그 기억들을 내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 함께 뛰놀던 소꿉친구들 잊을 수 없는 고향의 금빛들판 할머니의 구수한 옛날 이야기까지도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대 백화점 하얀 눈과 함께 다시 찾아온 크리스마스 사 a r a n g Kakao Sarang, Kitty, h a m k 스 Nanan, Kipume, Christmas, Sagan, p a 리 r i 스 i a Sarang, Sandman, h y u n d a g 은빛 세계가 펼쳐집니다. 따뜻한 사랑을 찾아가는 환상여행. 하얀 겨울에 만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해마다 12월이면 마음을 전할 것이 많습니다. 연말 선물은 현대백화점을 이용해보세요. 배달 서비스와 할인 혜택까지 드리는 현대 특수 판매, 통신 판매 제도 올해는 더욱 많은 산타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현대 음, 새해에는 보다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메마른 사회엔 촉촉한 인정이 외로운 사람들에겐 따뜻한 손길 이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작은 촛불처럼 새해도 현대는 큰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대 1992년 봄 뉴욕, 파리, 밀라노 세계 패션이 밀려온다 도시감각과 자연주의가 함께하는 곳 현대백화점에서 세계 패션을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대백화점 현대가 옵니다 광주와 현대가 만납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새출발 대축제 그 품격 그대로 그 정성 그대로 이제 광주에는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울산이 달라집니다. 현대백화점으로의 새 탄생 사은대축제 3월 20일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푸짐한 사은품과 즐거운 이벤트도 경험하세요. 한입도 입사이는 현대의 가을. 고향의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참새 쫓던 고향 친구들, 삼촌을 기다리던 고향녀. 그리움과 사랑의 가을에 현대의 가정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풍성한 가을 사랑을 찾아가십시오. 새봄을 닮은 새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현대백화점밀리니엄 파워 세일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신상품을 최고 50% 할인해드리며 매일 다양하고 풍성한 경품 대잔치가 펼쳐집니다. 행운으로 가득 찬 현대로 오세요. <목소리> 새로운 현대의 문화 패션이 시작되는 곳 감각이 완성되는 곳 현대백화점에서 토톨패션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십시오 고객사랑으로 함께해온 인년 현대백화점이 개점 2주년을 맞아 아주 실속 있는 사은품을 마련하였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겐 양모 이불 세트 등 사은품을 드립니다. 새로워진 현대백화점이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함께 갑니다. 행복이 열리는 곳.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여름엔 시원한게 좋다 온가족이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드는 현대백화점 마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을 때 현대백화점 상품권 쇼핑이 대한민국 쇼핑이 당신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됩니다 대한민국 쇼핑 네트워크 현대백화점 그룹 꿈꾸던 생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현대백화점 살며시 들어가 봅니다. 당신의 마음속으로 꿈꾸던 생활로의 초대 현대백화점 상품과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 <웃음> 응? 어? 사랑이 사랑을 부릅니다 현대학화점 <웃음> <웃음> 볼끝을 스치는 바람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항상 변하지 않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피어나는 곳, 내 가족과 함께합니다. 현대백과 그녀의 마음을 빼앗다 현대백화점 그녀를 위한 선물 그를 위한 선물 친구를 위한 선물 아이를 위한 선물 그거 알아요? 선물하는 당신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Real Present 현대백화 One look she can break my heart One look she can fake it all the way Fall apart, change the rules if I was smart, but it's not like that. It's not like. 혼자만 즐기던 포인트에서 함께 할수록 더 커지고 함께 나누면 더 쌓이고 함께 만들어 더 즐거운 포인트로 우리가 원하던 포인트의 시작 현대백화점 그룹이 만든 통합 멤버십 H포인트 현대백화점 그룹